보내주는 거니까. 에이 알았어, 또 잔소리만 하고 있네. 오빠가 보내줬으니까 이번엔 잔소리 들어주는 거야. 나 갔다 올게. 어 사고 지 말고 잘해. 어, 알았다니까. 진짜 간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오빠. 2년 전 부모님께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나를 먹여살리기 위해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한다 그리고 우리 오빠의 사랑하는 진짜 이유는 얼마 없는 돈을 모아 내가 배우고 싶었던 영재학원에 보내줬기 때문이다 사정에서 놀다 왔나? <웃음> 얘들아 오늘 새로운 친구야 자기소개 해볼까? 안녕? 나는 궁미애요 미애가 연기는 처음이라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도와주고 우선 10분 휴식 갈게 화장실 갔다 올 친구 갔다 오고 네, 네. 이름이 미애야? 너 어디 살아? 나 저기 잘빛 마을에 살아 거기 막 판자 같은 거로 되어 있는 곳 아니야? 어쩐지 그럴 거 같더라 거기 사람 사는 곳이었어? 그래도 집인데 사람이야 살겠지 그치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많이 살아 니네 이름은 뭐야? 야 쟤한테 이상한 냄새 같은 거 나지 않아? 그치 나만 느낌 거 아니지? 난쟤싼줄 화장실 갔다 올지구다 갔다 왔지? 네 수업 중에서 화장실 얘기하지 마라 네 어? 벌써 끝났어? 어때? 재밌어? 응 음, 재밌는데 왜 별로야? 아니 그게 아니고 재밌는데 거기 있는 몇 명이 별로야 다 별로인 게 아니라 다행이네 뭐래? 아니 걔네가 진짜 쓰레기... 야말 알았어 알았어 걔네가 진짜 별로인 게야 어. 손님 왔다 에이 내말안해갈 거야 어 할머니랑 밥 차려 먹어 쓰이, 오빠가 더 쓰레기... 야 쓰이. 오빠 미워! 홍치뿐! 저게? 씨. 네, 주문하시겠어요? 야, 개온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 생선 냄새 나잖아 <웃음> 미친 왔나나나 내 이거? 아니, 내가 질것 같아 <웃음> 아 깜짝이야! 진짜 있었네디코 말탐지경급인데? 야 너네 밖에서부터 내 얘기했지? 뭐야? 얜 도청기야? 응? 아니 왜? 니네 밖에서부터 생선은 어쩌고 씹으랬잖아 그냥 생선 냄새난다고 니네가 나한테 냄새난다고 한거 모를 것 같아? 야 그러기 깨끗이 좀 씻지 그랬냐? 너 뭐라 그랬냐? 판자에서물안 나오나 보지 너 그날 취소해너 그말 취소해취소해너래미친치소해네 여보세요. 네해녕하세요 여기 저렴이 연기치수 시청자 사예요네 아니 다름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미애 보호자시죠? 일단 앉... 우리 기현이 얼굴 어떡할거야? 금쪽같은 내네 새끼 얼굴 흉집은 어떡할거냐고? 아,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부모 없어요? 왜 학생이 오는데? 이 친구가 할머니 밖에 안계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가정교육 덜 받은 애들 함부로 드리면 안된다니까? 아주.. 야.. 저..저.. 저. 아직도 눈 똑바로 뜨고 있는 거 봐라. 죄송합니다. 아니 나 잘못 없다고. 쟤네가 먼저. 이해야.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답이 없어. 너 우리 기현이 얼굴에 흉지면 그땐 각오해. 가요 받아 엄마. 가자 얘들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괜찮아요. 그 아이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들어... <웃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미아한테 잘얘기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네. 에이. 했어 너도 이유가 있었겠지. 너가 맞을까봐 걱정했었는데. 미안해, 오빠. 오빠도 미안해. 오빠가 잘 챙겨주지도 않고 얘기 주자 들어주지도 않고 오빠 안 미워? 미안해. 오랜만에 둘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옛날 통닭사서 할머니랑 같이 먹을래 그럴까? 가자! 응! 그럴또나왔까 눈이...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가자 가자 지렁이가 꿈틀대 봤자지 그래가그 가 할만한 오디션은 아닌 것 같은데? 가서 창피나 당하지 말고 연습이나 더해네가 하던 말던 됐다 이 약가림이나 잘 하세요 이게? 하.. 별 그지 같은 게다 있어 참아 참아 그지 맞잖아 그래 야야 배고프다 떡볶이나 먹고 오자 그래 가자 <목소리> 오빠 나 학원에 드라마 오디션 공지 올라왔는데 나 한번 지원해볼까? 불어서 뭐해 당연 해봐야지 아니... 나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위혜야 그런 걱정왜해 그리고 이번엔 잘 안되면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을 고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지 응! 오빠 나 늦기 전에 얼른 지원하고 올게 떴나? 와, 와, 진짜 학나와 와, 진짜 와, 진짜 대박, 대박. 야, 진짜, 진짜 어떻이 되냐 대이다 진짜 하다 응. 우리 비. 오빠 고마워 갑자기? 뭐가 고마운데? 가자. 오빠 나 통닭 먹고 싶어 얘는 통닭? 응 그래 가자